칠산타워는 칠산 앞바다를 한눈에서망할수 있습니다. 대운항시서 3년 차원에서 3년 차원에서 3년 차원에서 3년 차원에서 3년 차원에서 3년 차원에서 3년 차원에서 3년 차원에서 3년 차원에서 3년 차원에서 3년 차습니다 오늘 차베이들은 전부다. 어디 저 단체로 놀러 가는가 봅니다.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에이, 갈매기는 없고요. <웃음> 갈매기도 없고 인간 갈매기들. <웃음> 에이, 새우들의 고장 상 나올 때 도착했습니다. 에이, 갈매기들 전부 다여기와 있네요. 네, 이제 서울을잡아고고는가 봅니다. 새우 작업는 하고 계시네요. 울는 하고 있는 거. 서울에는다서서하다 있는 거. 서울에서 하고 있는 거. 서는데서무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가 천연의... 자연 그, 좋고, 좋고, 새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많이들 놀려오세요 네, 좋시하 되세요 다음 제국에 왔습니다, 다음 제국에 큰가마고 해수욕장 경경입니다 동백꽃이 이제 다 끝물인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버들산악회에서 나골대 처음 왔는데, 아주 풍색도 좋고 바다도 좋고 아주 멋있는 산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큰 가마골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물이 조 빠져가지고 에, 엄청 지금 넓은 해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 해안 절벽도 엄청나게 멋집니다. 에, 해안 절벽들이요, 아, 아주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 모습들만. 함께 감상해보시게요 예, 나올 때도 이렇게 기가막힌 곳이 있었습니다 에이, 이곳은 캠핑카를 갖고 오셔서 즐길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 언제든지 편하게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세요. 이건요트레킹길이장비도잘 되어 있고 굉장히 높고 편안하게 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봄에 향긋한 플레임이 정말로 산속 깊이까지 파고되네요 숨이 상당히 가파집니다 하... 오늘 트레킹 하기에는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네, 해로 뜨지도 않고요 네, 산 드룩도 이제 거기를 막 내밀고 있습니다 트레킹 길이 너무 좋습니다 넓지 넓직, 넓직해서 최고 좋네요 풀도 다 제거가 되어있고요 네, 오늘 조망은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만 네, 트리케 하기에는 아주 딱입니다 네, 오늘은 좀 미세먼지 안개가 좀 있어가지고요 조망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산악회분들이 다녀 하셨는가 표시기가 많이 달있네요 루엔머리가 네, 좀 벌리고 있습니다 덩글을 방북해 합니다. 아, 하나나올들도 지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걸어왔던 게 뉘에머리가 정말 뉘에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편하고 좋은데요. 네, 예, 밥 먹고 가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예, 오늘은 비빔밥을 준비했습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아주. 엄청 맛있게 생겼습니다. 네, 멀리 진호교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하나월도로 이제, 가까웠습니다. 하나월도와 연결이 되는 네, 진올교에 지금, 그, 왔습니다. 진올교 지금 걷고 있는데요. 하나월도, 지금, 처입입니다. 처입. 초입. 하하, 유채꽃이 아주 마음 해가지고 멋지게 적혀있네요. 에, 걸어왔던 상라골도가 진올기를 해서 에,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오늘은 뭐 트릭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요 정말 섬이 잘정합니다 트릭 하시는 분들이 언툭 <웃음> 찾아보기 힘드네요 낚싯터 가는 길인데 <웃음> 계단이요? <웃음> 장난이 아닙니다 계단이 아주 에이. 길은 넓지, 넓지 하니 아주 좋습니다. 예, 범이라서 그런지, 예, 치나물, 두루, 수, 여러 가지 본나물들이 지금 전부 다 나와가지고 아주 잔치입니다, 잔치. 방 넘어 가는 길이 갑니다. 천사감이 예, 지나왔고요. 싹다 들어왔네요. 이거 무슨 나뭇가요? 새손들이 전부 널라 왔는데 에이, 걷기는 아주 좋은 길인데요. 에차멀어할수서 없지만 너무나 크기 좋은 길인데 찾아 오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 에 아주 한적하고 너무나 사람 손때가 묻지 않은 길입니다. 걸어왔던 길인데 뒤돌아 봐도 정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봐도 멋집니다 걔네 진짜 멋지고 좋다 특키하기도 좋고 에 정말 아주 너무너무 좋구만 에이 에 밑으로 가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당놈에랍니다당놈에당놈에 당놈에 해수욕장입니다 아담은이 아주 좋습니다 에 둘이 와서 딱 해서 가기는 것 같은데요. 대숲길입니다. 대숲길 운치가 있는데요. 또 상당히 자꾸 뒤돌아보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어이구 벌써 다 익었네요. 장벌레 쉼터에서 본 장벌 해수욕장입니다. 장벌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장벌 해수욕장, 벌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예, 인적이 너무 물어요 장벌 해수욕장 경입니다 예, 서해섬 왔습니다. 예, 이제 상나골 등를 향해서 해변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예, 안전을 기원하는 차하 대장군과 차나 여장군이 예, 앞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상나골 예, 도 마을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돌들도 예, 아주 정기 종기하게잘 개구리 같습니다.